비스 s 라 i l l a h i rachmani rachim innar insana rafi khusr illalladina 안녕하세요 다우두키입니다 다니엘이요 <목소리> 왜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 다네일이... 그렇야 아, 돼? 아 싫어 다니엘이 안돼? 아무튼 내가 이제 멀시프 설븐트라는 채널을 되게 자주 보는데 이거 이제 보다가 어? 이거 좀 내용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있더라고 Get through hard times with patience 약간 요즘 상황이랑 좀잘 맞는 거같아가지 힘들잖아 응, 힘들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인생 아, 힘들지 <웃음> 아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요 위해서 내가 아... 일단 보고 얘기할까? 오케이 제목만봐도것 같은데? 응, 제목만봐도것 같은데 그 w h you and I have a difficulty we're supposed to have s u e You don't have s u e when you're happy You're supposed to have s u e when you're upset When something is wrong When something goes badly Look at the language of Allah Azza wa Jalla. He says, "Wa bashiru salamin." Congratulate the people who have sabr. Subhanallah. Why? Because of the belief. For a believer, the attitude is entirely different. Maybe the whole ordeal, the entire trouble you are going through, the goal of it all was one thing, so you could have sabr. Because if you can have sabr, you are worthy of congratulations. We think the goal was this thing you were going to get in dunya. Maybe I thought the goal was to get the job. Maybe I thought the goal was to make the sale. But maybe to Allah, the real goal is you were going to learn sabr. That's a bigger goal than anything else. Subhanallah. And if you got that goal, you should be congratulated. Everything you get in this life is then a gift. It's not something you earned, it's a gift. So when you don't have it, then you realize, well, it wasn't mine anyway. <laughs> it wasn't mine anyway. We take our hands for granted. We take our eyes for granted. We take our nose for granted. We take our tongue for granted. The fact that I'm standing here speaking before you. I take the fact that I can speak to you for granted. But this tongue, it doesn't belong to me. I didn't pay for it. It belongs to Allah. So when it starts stuttering, inna lillah, inna lillah. The wisdom of the statements Allah gave us when difficulty comes. The second statement is, wa inna ilayhi raji'un. No doubt about it, to him alone we're going to be returning. Why is that important? Because whatever problem you're having right now isn't permanent. Whatever problem you're having isn't permanent. Whether it's money problems or health problems or family problems, or it's emotional problems or physical problems, it doesn't matter. None of them are permanent. You know why? Because you and I are not permanent. Recap of everything. First of all, the first thing when difficulty happens, train your tongue, train your heart. Inna Lillahi wa Inna Lih Rajeem. That's number one. Number two, don't say to other people that something is happening to them because of Allah. Don't say this to people. Do not say this to people. If you want to say that to people, before you think of anyone else, think about yourself. You don't get to decide something happened from the g h a i r something happened from Allah, and you don't get to decide why did Allah do this, that He didn't offer His explanation to you. You don't have that license. And when it comes to ourselves, we have to make the distinct, distinction between things that are out of our hands—you can't control them—then we say na i l a h i wa na ilayhi rajion. And the things that are within our control, we have to take our own responsibility. We hav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we were the ones who messed up. We were the ones who should have done done better. This is as, as a result of our own misbehavior. May Allah a make us of those who pass all of these tests and are meeting with Him with light in our chests and light. Coming out of our right hands of 음... 일단 메세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 응. 뭐, 뭘, 뭘 느꼈어? 여기 나온 구절 중에서 내가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던어 응. 그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다라는 아 말을 내가 되게 많이 하고 맞아, 맞아, 실제로 맞아. 내가 많이 하고 좋아하는 말이거든? 힘듦이나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우리가 시련이잖아? 응. 그런 것도 겪고 이겨내면 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는 거잖아 음.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 말을 많이 해. 근데 장미가 비싸잖아 음. 그리고 어차피 지는 거 그걸 해서 음. 그게 결국 저버리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음. 우리가 사랑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좀 많이 잊고 사는 거 음. 같아 그리고. 인생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음. 사실 힘든 게 아무리 잊고 있어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 응. 아,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누구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응. 아무것도 안내일수 있어. 그치. 사실 지나고 보면 진짜 사실 그렇잖아. 그잠두라 중에서도 응. 왈아스르 그아이라스르 그, 시간을 정아라스르도그가 어, 되게 좋아하거든. 그저 미스인라, 그막 마니로, 힘 잇나리, 산라 피쿠스. 일날라디나마누아밀루사리왔다와서빌하기왔다와서윗사브 그러니까 음. 인간은 결국에는 시간에 그 지나가는 손질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 유한하다. 그치. 다 지나가게 됐어. 왜냐면 시간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두 그 번째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우리가 탓을 진짜 많이 하잖아. 음.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너너탓너 탓. 음. 그리고 결국에는 아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를 완벽하게 계획을 짜주셨는데 사실 내가 망친 경우가 많아 사실은. 네. 유혹에 넘어가. 어, 유혹에 넘어가고 사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가 되게 어른스러운 일인 것 같아. 난 잘못은 얼마든지 사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 <웃음> 사람이 사실 살면서 완벽할 수 없지. 어, 완벽할 수 없는데. <웃음>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데 근데 누구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내거다 하고 음. 책임지는 사람 그런 멋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음. 그걸 그냥 남탓하고 음. 그냥 다시 또 같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어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 또 이제 자기에 대한 너무 자만감 너무 한 너무 자만감 사람. 얘기 많이 한다 <웃음> 내가 <웃음> 엄청 자만했다나 <웃음> 얼마나 자만했길래 얼마나 <웃음> 자만했으면 <웃음> 그러겠어 어, <웃음> 어. 자만남에서 스트레스가 나시 근데 내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잘났는데 딴 사람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음. 말하기가 쉽잖아 사실. 맞아 맞아. 음. 제일 쉬운 방법이지.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게 제일 음. 어렵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이걸 기회하고 음.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것. 인내하면서 인내하고 음. 자신의 믿음을 음. 가지고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는 음. 이슬람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삶에 가르쳐주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음. 모든 게다 꾸란에도 특혜 맞아 꾸란에도 특혜 진짜, 어. 진짜 꾸란에도 모든 게다 나와있어 음. 그래서 좀더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화이팅! 화이팅. 또 이런 거 추천받아서 댓글에 막 영상 어 맞아 댓글에도 영상 좀 많이 추천해주세요. 음. 아 나는 친구들이 이런 거 영상을 이슬람가이는 영상 추천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 아 나도 어. 누군가 태양... 이걸로 어.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좋은 영상이야. 음. 어. 음... 실패 확률이 적어. <웃음> 내가 찾은 이상한 영상밖에 안 나와. <웃음> 영어 자막도 없어. 어, 어, 알아보러. 알아보고 올라가미안해요 응. 알아보고 영라하자 발음괜찮다스밀라해 아, 연습 많이 했지 그러면 오늘은 습니다 Thank you for Take c v 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 u s I've been f a l l i n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